Thank you. 여기 위에 전구 있죠? 이건 요번에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별 모양 전구예요. 요런 모양인데 좀있다가 밤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요번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요번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서 요번에 이렇게 사입을 해왔어요. 사실 제가 어,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은요번에 새롭게 도전한 거는 쇼핑몰 운영? 브랜디라는 어플 다들 아시나요? 브랜디라는 어플 안에서 헬피라는 서비스를 어, 서비스에 를서비스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켓을 운영할요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업로드를 하기 전이라서 업로드를 하려면 은 사입을 해야 되잖아요 따로 사입 어플이 있어서 그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입을 해왔고요. 그냥 간단하게 언박싱?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입한 것 중에서 지금 한세 가지가 덜 왔거든요. 이게 이번에 사입 처음으로 할 이거는 모콜라 티셔츠예요. 요거를 색깔 네 가지를 사입을 했고요. 이거는 치마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사입할 때 엄마랑 같이 봤거든요 옷을 고르고 고민하고 했는데 이 치마는 저랑 엄마랑 진짜 만장일치로 이건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이건 무조건 이쁘니까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으니까 꼭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치마라서 이 색깔이랑 요거요렇게 블랙이랑 오트밀 베이지 색깔 베이지 색깔 이렇게 두개 같이 사입할 거고요 아, 사입했고요 짜잔! 신발!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처음부터 신발까지 사입을 했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에는 많은 분들이 앵클부츠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는 앵클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추우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색상을 세 가지를 고민을 했어요. 원래 근데 한 가지 빼고 두 가지 색깔만 사입을 했습니다. 요거 브라운 컬러랑요. 여기는 이렇게 블랙 컬러 저는 제품 상품군으로 따지면 세 가지 상품을 업로드를 할예정이고 이번에 색상은 다양하게 두 가지부터 세 가지, 네 가지까지 해서 그렇게 첫 업로드를 하게 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헬피 서비스는 제가 일을 하는 것보다 브랜디 측에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일들 훨씬 많아요 그래도 제가 한한달두달 달 이상은 고민을 하다가 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정말 행복해요. 아직 업로드하기 전이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사입하면서도 행복하게 사입을 했고 아무튼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켓 명 있잖아요. 마켓 이름. 이거를 하나 띄워드리고 그 위에 마켓.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마켓 계정을 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도 인스타 계정 해놓을 테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웃음> 마켓 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구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마켓은 페미닌한 스타일과 심플 베이직 스타일을 같이 믹스해서 팔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뿅!